이제 이과서 가는 날인데 네, 지금은 한인민박입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소리 들으세요 폭우가 쏟아져 있어요 폭우 보여드릴게요 비 오는 날 폭우 쏟아지는 날 이과서 가서 보트 타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렛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알고 있네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어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출발합니다. 그냥젖는 거다. 갑자기 많이 오는거 같은데? 어차피 오는 거. 어차피 뭐. Let's get it. Goodbye. 이제 갑니다. 이렇게 들고. 사이즈 되게 넉넉하네요. 가방이랑 넣는 방수 팩이. 저기 보트가 보여요. 저희 가보겠습니다. 올라 올라. 보또 끼웠습니다. 출발할게요. 눈이 안떠서 눈이. 또 갔다! 또 갔다! 아악! 여러분! 재밌아프아프 물싸대기, 물 싸대기! 어땠어요? 진짜 재밌다! 아타팔 진짜... <웃음> <하고 싶어요. 웃음> 어, 끝났습니다. 어, 기분 너무 좋다. 기분 좋죠? 어땠나요? 아, 너무 좋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네, 네. 비호 끝날. 아, 네. 좋아요. 와! 꼭 타십시오. 가방도 엄청 커요. 큰 가방 들고 오셔도 충분히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크죠? 이제 다시 가방을 놔두고 갑니다. 아, 네 okay, 제 투어가 끝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척 고마워요. 이 조심해라고 합니다 물린다고 와 무섭습니다 녕 안녕. 안녕. 다녕 안녕. 안녕. 안녕. 안거 지금 저희 가는 거는 로우 트레킹입니다. 이쁜 동물들이 많다는 가보겠습니다. 로우 트레킹. 예, 지금 이제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킹 갔다가 로우 로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빠의, 악마의 그 다음에 이제 악바의 악마의 목근육으로 들어갑니다. 요렇게 네, 2.5km, 아래길로 갔습니다. 저보트는 뭐지? 야, 저것도 재밌겠는데. 여기도 어찐데, 점점 더, 오! 저기 봐요, 저기! 와! 우와! 우와. 과수자씨. 멋지다. 저놈이 이거와서 내가 저거 저걸 내가 올려 고이 <웃음> 과수 자식아 오늘 저희가 들어갔던 보트가 저기입니다 저기 저기 안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웃음> 자, 지금 어마 무시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마 무시한 거를. <웃음> 아, 애들 들어와서 못 먹게 이렇게 철조망으로 쳐놨네요, 이렇게. <웃음> 예, 이제 레스토랑은 뭐 이런 식입니다, 지금. 저는 2번을 골랐습니다, 460. 460. 자, 이제 트레일을 타고 악마의 목구멍, 예, 목구녕을 보러 갑니다. 예, 악마 새끼 제가 잡을 거예요, 오늘. 아, 오케이, 어. 출발합니다, 출발! 어. <웃음> 언니 드디어 사람들을 만났어. <웃음> 자, 지금 이제 내리고, 목근형 보러 갑니다. 자, 이제 입구입니다. 따라오시죠. 약간, 예, 안 가셔도 되고요. 네, 사람들이 어. 다 찍고 있어. 어. 봐봐. 담고 왔습니다. 목구늄 근처로. 악마의 목구멍. 여보, 목구멍. 목구멍. 예, <웃음> 네, 저지 연기가 더 피어나는 게 저기 지금 물 거기죠. 폭포. 어, 목구늄 보러 갑니다. 내가이서 음. 네, 같이. 응. 악마의 목구멍 여러분 보고 싶으세요? 네, 네 보고 싶으세요. 예. 세호.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네 오후 4시 반, 이제 집에 갑니다. 이가수 왔어요. 버킷을 이뤘습니다. 자, 이가수 투어. 하나, 둘, 어? 셋. 끝!